안녕하십니까. 이리태입니다. 오늘 여러분들하고 껍질낚시 5일차를 왔는데요. 일단 오늘은 껍질을 잡아서 맛있는 껍질 강정도 한번 만들어 볼 생각입니다. 그래서 지금 바로 껍질낚시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디디. 히트 와 꺽지 꺽지 꺽지 이야 시작하자마자 꺽지가 올라와줬습니다 진짜 이게 물이 많이 불어났기 때문에 제가 큰 거를 쓰고 있거든요 근데 이큰 거에 맞춰서 딱 사이즈 좋은 꺽지가 나타나 좋네요 꺽지 꺽지 꺽지 자, 꺽지 한 마리 히트했습니다. 꺽지, 꺽지, 꺽지. 오, 히트. 이야. 하하 이야, 꺽지가 올라와줍니다. 히트입니다, 히트. 아, 이 꺽지들이 지금 어떤 형태를 취하고 있냐면, 장이 많이 불어나서 물살이 세잖아요. 그 물살이 없는 지점에 껍질들이 다 숨어 있는 것 같습니다. 껍질입니다. 껍질. 던지자마자 바로 꼭지가 올라왔습니다. 음, 손바닥마다 꼭지. 오 히트입니다. 오. 바로 히트. 와. 이야. 사이즈 좋은 꼭지가 올라왔습니다. 와우. 오 히트! 와, 와 꼭지, 와, 야, 저기에 다 모여 있네요 지금 꼭지들이, 와. 오 히트. 오, 와, 와 꼭지, 오, <웃음> 꼭지입니다. 꼭지, 오 사이즈 괜찮네요. 야 여러분들 저기에 꼭지가 완전히 모여 있습니다. 와 꼭지 대박입니다. 사이즈가 점점 커지고 있어요. 손바닥만한 꼭지입니다. 와, 사이즈가 점점 커집니다. 이렇게 한 곳에 모여 있네요. 이녀석들이 장마철이 되니까. 자 완성이 됐습니다 껍질 낚시 5일차때 껍질 닭강정을 이렇게 먹어줘야 되는데요 제가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야 색깔이 보세요 음와음음 뼈까지 다 익었어요 음. 자한 마리 더한 마리 더와 굉장히 맛있어요 음 안녕. 와 아, 이게 약간 치킨 맛은 아닌데 생선가스 약간 그런 느낌이에요 생선가스인데 살이 많은 생선가스 음 이야 진눈음이 되게 맛있습니다. 바삭바삭해 가지고. 오늘 여러분들하고 꺽지 낚시 5일차를 맞이해 가지고 꺽지 닭강정을 마지막으로 해 먹었는데요. 이게 은근히 별미입니다, 별미. 와, 굉장히 맛있습니다. 다음에는 어떤 포인트로 갈지 고민해 보면서요. 좋아요랑 구독하기 한 번씩 부탁드릴게요. 여러분들 안녕.